와 벽에 벨이야 우와 보자 너가 우와. 쏘라 쏴너쏴너쏴딱니 아, 각이야 쏘고나서 쏠 때까지 시간 좀주네 짰어? 우와 벨 개소름이네 우와 이야 할만하네 이 게임 오 데미지 봤어요 맥.. 맥가? 데미지? 아 맞아 수치 안되지 체력 나와? 네 체력은 보여요 어 나.. 나 한번만 써도 돼? 어 돌려준다 돌려준다 이번에 아닌가? 어 바꿔요 오케이 뭐야 안내려줘 안 안내려줘? 아, 아 이거 아재장전 될때까지 시간 좀 걸리네 각도 되있는건가? 와우 코 어, 하얀색 그쭉 올라갈 때까지 안 내려져요 아아 어, 오 맞췄다 오와 개재밌네 <웃음> 와 근데 소름 돋게 생겼어 저거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되나보네 약간 흐릿해가지고 아쉽다 뭔가. 벌써 또 맞췄음. 어, 자동으로 내려온데? 뭐지? 아, 자동 내려진다. 이때 다시 타야 되나봐요. 아까 말한 게 이거고만. <웃음> 정말 지루한 레이드래. 우와, 뭐야? 우와, 저 뭐야? 우와, 우와, <웃음> <저거> 뭐야. <웃음> 우와. <웃음> 야 실화냐 이거. <웃음> 우와 우와 아 소름이네 어 이거 도가 이상한 거 근데 내가 쏴봐 내, 좀 내릴 테니까, 오케이? 나 옆에서 찍어줄게, 영상. 영상 찍는 중이라서. 와, 싸줘 쏴줘, 쏴줘, 옆에서. 대포, 잡으세요 와, 개 멋있다, 진짜. 이거를 올라와서 반전하겠습니다. 와, 잠깐 기가 막게 우와, <웃음> 우와, 이야. 근데 이게 바로 검은사막입니다, 이게. 와. 보이십니까, 배? 야, 이거 뭐. 와. 엄청납니다, 그냥. 보시면은, 와, 이 검은사막 클래스에요. 와. 저 베리라는, 어, 해류, 해, 해왕류라고 해야 되죠? 해왕류. 다리는 마치 그거고, 오징어 다리고 어, 어 얼굴 쪽은 그냥 완전 대형 고래 흰수염 고래네요 거의 약간 이빨은 약간 악어 같기도 하고 약간 잡종이에요 와와 와. 진짜 멋있다 와와 <웃음> 와. 제가 본 역대 클래스 중에 가장 와